영상물 제작사 사이다가 레알 지방흡입 수술 받게 된쌀 보낼 편 영상 제작하다가 레알 지방흡입 수술 받게 된쌀그 혹시 영상 한번 보셨습니까? 한번 보세요 그... 상당 볼만합니다 네 거기서 안타깝게 떨어진 김택수라고 합니다 지방흡입 수술 받을 거라고 난 그거 믿고 어차피 빨리 살니까 그냥 막 때려놓지 복식 음주, 그냥 막 살았어 근데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라 살은 그냥 무장이 아니고 내세 뭐. 네, 다이어트는 그냥 끝났다고 생각했지. 그렇게 나 포기하고 하루 하루살거라고 있는데 그좀 희한 우리 사장이 이날 부르더라고. 뭐야? 너 인생 포기했니? 사람들이 너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위 인생을 이렇게 포기하면 안 돼. 제가 사람 하나 살리는 지 치고 금 지금 지금 지금 어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고지 기다려.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진짜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난 어떻게 지금 지금 잔 이렇게 됐금지지 이건 여전의 나고 이건 지금의 나야 이제 어디가 삐냐고? 석훈이랑 소개팅 하기로 했거든 어좋어좋 <목소리>